아우, 여기가 싸어 그래, 다다어 알파요 특식 줘야지 오빠야 한타만 주지 말고 골고루 주세요 한타, 이거 한타 이건 엄마 이거 가져가서 좀 메뉴 좀안해줘 크진 않겠이 사이즈? 괜찮겠지? 내가 골고루 줘야 돼 조금 많이 가면 섭섭해 누가 누가 더 많이 먹으면 섭섭하잖아 이거 좀 양만 그만 똑같이 똑같이 나눠 야게 셋, 둘, 하나. 먹어. 어서 빨리 다. 올라가야 어, 야야 야, 얘네들. 야, 야, 여러분, 여기 조금 도어줘야지 아, 하나씩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한 번에 둘이 고개 잡을렀어. 어떤 방송아? 레크 1등했네. 관타오 일로 와. 우리 mango 괴품만 어눠 해. 야, 진짜 빨라. 때 가, 수박 아, 뱃때 둘이 만다 먹었잖아. 후시로 가야 수박 줄게. 이렇게 이쁘게 먹으면 혼나 좋을 아, 아 그치, 아니, 하나, 하나, 시 먹어도 아, 요 아니 하나, 하나, 하나, 하나, 하나, 하나, 하나, 하나, 하나, 하나, 하나, 하 하나, 아니+ 아니 샤워 애플? 애플루 과일을 넣어가지고 랩블을넣어 여기+ 여기 아버지 먹어줘야 돼 먹여줘야 돼 맞아 찮아 우리 애플이랑 손주가야 먹을 줘야지 우리 마음껏또 응. 일등 다 먹어버렸어 지금 마음먹어버어 마음껏도 어 마음껏 먹 진짜 몸은 아지랩 랩을 배워서 먹으면 안돼 애플이 배워 먹으면 안돼 애플. 망고 잘까? 여기저기 다 망고 잘까? 이놈. 아우, 이놈. 아우, 이놈. 아아망 이놈. 등우 이놈. 등우이 망고. 이리 아우, 이놈. 아천 이놈. 아우, 이놈. 아 <많아>. 니가 니 t i 가 t 가가니